세계. 아니 돼지를 들썩이게 만드는 시대 아이콘자 혼자서도 무대 위를 꽉 채우는 독보적인 아티스트 게다가 그래미 어워드와 빌보드를 긴장시키는 유일한 뮤지션 BTS 지민과 함께하는 라이트 지 i 라이트 크레이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민씨 <웃음> 목소리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어! 반갑 <웃음> 사실 전 네. 그런거 같아요 우리 지민씨가 정말 외국 토크쇼도 많이 나가고 외국 무대도 많이 쓰고 막 많은 인터뷰를 하니까 오늘 최파타에서는 좀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안방 토크라 하듯이 편안하게 그렇지? 지민아 잘 지냈어? <웃음> <웃음> 우리 네. 지민 씨 기억나요? 네. 9년 전에. 네. 엄청 어렸을 때. 그래요. 거의 때, 거의 데뷔했을 거의, 때. 거의 그렇죠. 네. 데뷔 때 채파타에 와주셨었어요. 그때 너무 열심인 모습, 뭐, 너무 예쁘죠. 막 풋풋하고 그야말로 신이었을 때 지민 씨의 너무 열심인 모습과 그러니까 그때 제가 했던 말. 어떤 예언 같은 말 혹시 기억나요? 뭐라고 <웃음> 말씀하셨죠 아, 내가. <웃음> <웃음> 어, <웃음> 죄송해요. 아니, 그때 어, BTS 여러분들 너무 세련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뭔가 세련된 느낌?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가 인터뷰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그래서. <웃음> 직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뭐 이랬던 게 있었거든요. 네. 음.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보면 네. 어, 지민 씨쭉행보 보면 어떤 뭐 지미 펠렌스 쇼나 이런 데 봐도 에티튜드나 이런 게 엄청 자연스럽고 상대를 배려하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 제 생각에는 편집이 잘 돼가지고 아. 뭔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잘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 어 진짜 귀엽게 생. 생각... 겨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네. 음, 카메라 보면서 네. 오랜만에 만나는 최파타 청취자분들 9년 만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월드 스타들 팬분들에게 인사 전해주세요. 네. 청변 카메라 보시면 돼요. 어 최파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 응. 어 제가 오랜만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로 처음 데뷔한 지민이라고 합니다. 니다습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지민 씨도 떨려요? <웃음> 네, 어. 네, 어.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요. 네. 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 씨 부모님은 지민 씨 좋아하죠? <웃음> 네, 굉장히 아껴 주시고 계십니다. 아 어떨까? 이런 아, 아들 두있으면 담스러까자 <웃음> <웃음> 오늘 정말 아, 오늘 이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게 이제 지민 씨를 만나러 정말 각자 사연을 갖고 지민 씨 어떻게 오게 됐냐면 다 사연을 쓰셔 가지고 네 저희가 선별을 해서 거의 한 180대 1의 경쟁률 을 뚫고 어, 뽑아 주셨어요. 예, 다 뽑아서 정말 일의 어떤. <웃음> 정말 공정하게 무슨 네. 뭐 누구 알아요? 뭐 피디 딸이에요? 이런 거 하나 없이 예. <웃음> 뭐최정씨 조카요 이런 거다 빼고 네. 정말 그래서 더 빛이 나고 그래서 아. 더막 열기랑 에너지랑 열정이 막 진짜 이게 세계 평화인 것 같아요 너무 다들 좋아하고 네. 기뻐하고 어, 이러, 네.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건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네. 특별하죠 네. 네. 네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아주 우리 지민씨가 편안하고 예, 재미있는 시간 그런 토크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50명의 청취자분들 모시고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은 고릴라 앱과 더불어 SBS 라디오 공식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우리 지민씨가 이렇게 오랜만에 최파타에 무브해준 만큼 바로 지난주에 나온 첫 솔로 앨범 <웃음> <웃음> 뭐예요? 솔로 앨범? 에이스! <웃음> 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 네 <웃음> 페이스 페이스 네. 네. 어, 지민 씨가 2013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제 네. 10주년에 솔로 앨범을 발매했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사이 뭐 솔로곡 발표하기도 하고 OST도 많이 불렀지만 이렇게 본인 이름과 목소리로 꽉 채운 앨범을 만든다는 거 네. 그 의미가 있죠. 네, 네. 하지만 부담도 또. 아 이게 처음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제 얘기만을 다뤄서 이렇게 곡을 하나를 온전히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이었는데 막상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물론 처음에 이제 사실 재미있어서 시작하는 건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 근데 막 재미있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점 점점 그 부담감이 오는 걸 어떻게 해소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음. 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음,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우리 멤버들께서 그냥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 아, 음. 네, 슈치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또 슈가 형님께서 예. 그냥 하라고 음. <웃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네. 부딪혀보는 거야. 뭐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정말 이런 고민 끝에 내신 첫 솔로 앨범이 완전 성공적 <웃음> 그야말로 최초의 기록을 나날이 갱신 중인데 뭐좀 민망하시거나 아니면 많이 들으셨거나 했겠지만 그냥 우연하게 그냥 한번 예, 옆에 계셔보세요 네? <웃음> 제가 네, 한번 감사합니다. 쭉 네. 소개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앨범 발매 첫날 102만 판매 신기록을 달성 선공개곡 샘미 프리 파트 2 110개 국가 또는 지역의 음원 차트 톱송 1위 오! 타이틀곡 라이크 like 크레이지는 전세계 111개국 국가 또는 지역의 음원 차트 톱송 1위 선공개곡 샘미 프리 파트 2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30위 진입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위 뮤직비디오도 공개되자마자 1659만 뷰 그래서 지금까지 2754만 뷰까지 기록했습니다 와, 아니. 그냥 쭉쭉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1등이 가장 쉬웠어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음. 어, 맞아요? <웃음> 어, 어, 네.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 이런 뭔가 음. 겨, 뭐 뭐라 해야 되지? 기록 같은 음. 결과를 생각하고 낸 앨범이 아니었기 음. 때문에 어 굉장히 저도 놀랍고 영광스럽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기록이든 다 의미 있고 뭐 기쁘겠지만 이번 솔로 앨범 발매 후 어떤 기록이 지민 씨 가장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기록인가 아니면 아저 아, 뭐 들려오는 소식마다 다 네, 약간 근데...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정말 정말 전혀 예상을 못 해요? 그래도 우리가 각... 살짝은 뭐, <웃음> 뭐 어, 어, 그아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아 그건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 예. 이제 아직 활동 시작을 하지 않았을 때 음흠. 이제 선공개 곡인 s 미프 m 파 Free Part 2라는 곡을 먼저 선공개 곡으로 냈는데 음악방송에서 1위를 했다고 음.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제일 깜짝 놀란 음, 소리였던 그래, 요 그래그래요 완전히.. 예.. 예. <웃음>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웃음> 기분 좋으면 우리는 어나 오늘 일이야 나 너무 기분 좋아 자다 짜장면 먹어 뭐 이렇게 한턱 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우리 지민 씨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표현해요? 야 아, 뭐야 어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나 운동 안할 거야 뭐 이런 거아 뭐. 이게 어, 어, 또그 타이밍에 하필 또 혼자 집에 있었어가지고 어, 예. 이제 연락을 받고, 받고? 어, 예, 어... 어... 어... 어... 네, 글을 올리는 거 말고는 네. 네,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글을 올리셨구나.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그 자기 기분을 글로 올렸구나. <웃음> 네, 그렇습니다. <웃음> 네. 제... 아니 근데 네. 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그 기쁨을 표현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우리 지민 씨는 또 글이 있으니까 네. 팬분들 보에또 이렇게 올리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많이. 말해 음. 뭐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 네. 그 저도 페이스 앨범 쭉 들어봤습니다. 음. 영광입니다. 근데 <웃음> 두려워요, 두려워요. 근데 어, 그냥 방송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민 씨 고민이 많이 담긴 앨범이라는 게좀 느껴졌어요. 네. 맞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맞습니다그 타이틀곡 그 Like Crazy 네. 포함 총 6곡이 있는데 네. 앨범 프로듀싱에도 참여하셨죠? 네 같이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이 가진 매력들이 다 다르고 네. 음. <웃음> 아 너무 예쁘게 대답하나? 음. 그러면 그야말로 <웃음> 지민씨의 색깔이 많이 묻어난 앨범인데 네. 이 페이스는 나에게 어떤 앨범이다 뭐 이런 거 아 너무 어... 좀 질문이 식상한가? 아... 다른 데서 많이 했어요? 다른 아니, 거 할까? 아니 처,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요? 네. 어, 좋아요. 저페이스나이게 어... 어떤 앨범이다? 페이스라는 첫 앨범은 저한테 일기장 같은 앨범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그 감정을 그대로 녹여낸 곡들이기 때문에 일기장 같은 것 같아요. 일기장 같은. 네. 그러면 우리는 남의 일기를 보는 거잖아요. 작별하고 특별한 사이인 거, <웃음> 그쵸? 그 앨범을 만드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어...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음.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보통 몇 개월 예상하셨는데요? 저는 작년 가을 줄이면 음. 이 노래가 이미 나올 줄 알았어요. 음. 원래는 무료 공개곡으로 풀려고 했었기 때문에 음. 어안 그, 돼? 안 되는 거예요? 네. 걱정 걱정? 큰일 나 큰일 나 네. 음. 근데 이제 뭐 이제 앨범으로 만들려고 하니 자켓도 찍어야 되고 유비나 음. 앨범 컨셉 이런 걸 정하고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기록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선공개곡 세미프리 파트 2 역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왜이 곡을 선공개곡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Like Crazy를 타이틀로 정한 또 이유? 어, 되게 자연스럽게 음흠. Like Crazy라는 곡이 나왔을 때아 이게 타이틀이다 음음. 이렇게 그냥 다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정하게 됐었고 그리고 s e m i Free Part 2라는 곡은 너무나 명확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선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또 퍼포먼스 빠질 수가 없는데 음.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최파타에서 엄청 많이 틀었습니다. 아, 예. 기들었습니다 아, 아 네, 너, 너무 감사합니다. 1쇼대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네. 자주 듣더라고요. 음, 예. 예. 예. 정말 뭐 지민 씨가 나온다니까 두 시간 내내 틀고 싶었습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 그러면 어,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 번, 몇억 번이나 들으신 우리 지민 씨의 첫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 Like, like crazy. crazy 듣고 올게요. 보이시나요? 자, 지민 씨 Like Crazy 듣고 오셨습니다. 아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신 장은미님 보이시오, 지민 씨. 어, 네 보입니다. 한번 지민 씨 목소리로 해볼까? 네. 예. 어, 장 장은미님 여기가 성곡 맛집이라고 들었습니다. 키키. 기노가서 냉장고 갔다 올게요 <웃음> 아 그러니까 녹으니까 빨리 냉장고 아니 근데 이렇게 지민씨가 <웃음> 이렇게 소개하니까 너무 좋죠? 네 냉동실로 가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뭐 네. 많이 유머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네네 재료끼야? 네 본인의 유머 감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어 유, 유, 유머가 유 딱히 있진 않는데요. 그래도.. 그냥.. 어디 가면 빵빵 터트린다? 어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거? 그냥 매, 멤버들끼리 있을 때 네. 그냥 그런 모습들을 좋아해 주시는 거 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엉뚱해서 빵빵 터진다?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네. 나는 가끔 살짝 그런 걸 노린다. 어..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유현일 씨가 어, 유현일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 환상. 이어폰 끼고 노이즈 제거하고 오로지 노래만 듣고 있어요. 우주에 떠다니는 기분이에요. 사실 지민씨는 춤도 춤이지만 이 목소리가 너무 매력있지 않아요? 아우 저분 막 눈이 없어지면서 맞아요. 그죠? 너무 맞죠? 맞아요. 나 너무 이 유현일씨 마음을 알겠어. 그냥 다 없이 다 제거하고 목소리만 오롯이 듣고 싶을 때 있어요. 와, 전화 통화하고 이러면 오, 그냥 녹겠네요. 가끔 배달 전화 어떻게 하세요? 배달, 배달 전화요? <웃음> 요즘은 다앱 쓰지만 그전에 네. <웃음> 배달 전화 한 번. 음. 짜면 두 개요. <웃음> 네, 똑같습니다. 네. 아, 아. <웃음> <웃음> 네. 아 그래 가끔은 지민 씨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어 예전에 예. 게임하다가 음. 이제 이제 랜덤으로 돌린 적이 있는데 한번 음. 어, 어떤 중학생 여성분이었는데 아, 네. 딱 알지. 어 지민이랑 목소리 똑같다고 오 그래갖고 어 혹시 아니냐고 하길래 음. 이제 그때 모르는 척을 하려는 어. 사투리도 쓰겠습니다. 쓰겠, 네. 어, 어, 어머, 어. 지민 씨 목소리랑 똑같은데 혹시 아니에요? 아, 어, 그그 뉴스에 좀나온 사람 아닙니까? 이러면서. 어, 사투리 쓰는 네. 목소리도 똑같은데? 아, 더저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그래가지고 네. 잘 넘어갔던 기억이 음. 있습니다. 네. 어, 3 9 3구 님이? 네, 어, 난생 처음 배달 전화 질문 받은 지민. <웃음> 아, 너무 웃기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지민씨가 이제 먹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요? 아, 사실 저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건 라면 음... 음, 매일 배가 고프면은 항상 라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치. 근데 이제 라면 생각이 간절할 때가 유난히 다이어트 할때 그렇게 땡기잖아요. 어, 꼭 저녁에. 네. 저녁에. 그러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시민 씨도 이렇게 활동할 때 다이어트를 좀 해요? 좀 열심히 하는 편인 것 어,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 활동 끝나면. 활동 끝나면 다시 좀 드세요? 네 어, 활동 끝나면 이제. 어, 이제 비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어 사진이 많이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웃음> 네. 막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활동이 마무리 되잖아요. 네네. 제일 먹고 싶은 거 라면이에요? 네. <웃음> 라면만 먹을 거기다 떡도 추가야. 치즈나 어, 밥도 말아요. 밥도 아. 먹을 줄 아네. <웃음> 요리도 잘해요? 아저 요리는 할줄 모릅니다. 물은 붙잖아, 하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요리 쪽에는 취미가 없고.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음. 요리를. 잘할 필요 없지 뭐. 물만 부면자 <웃음> 잠시 후 3부에서도 지민씨와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낼 거예요. 궁금한 질문도 보내주시면 대답 친절하게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기분이에요. 자 문자, 아 문자 번호 샵1777 단문 50원 장문대고 고릴라 무료예요. 보실 수 있어요. 스파이스파이스파이 자, 아, 최하정의 파워타임 3부가 시작됐고요. 유려한 춤성과 아름다운 미성의 목소리를 가진 시대 아이콘, BTS 지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가깝게 보실 수 있고요. SBS 공식 너튜브, 그러니까 유튜브죠. <웃음> 예. 에라오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부를 이어서 어, 계속해서 지민 씨첫 솔로 앨범 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민 씨 하면은 이제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특히 이번 타이틀곡 Like c r a z y 안무가 굉장히 섹시하고 또 유려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처음 이 안무에 대한 우리 지민 씨의 첫 인상 어... 사실 이제 팬분들께서 좀, 어, 조금 불편해하는 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음. 근데 저는 이 곡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제가 주문 제작을 아 넣었던 건데, 아 어, 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음. 더 지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웃음> 아니 뭐 지민씨야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해서 워낙 몸을 쓰는데 자신이 있는데 이런 지민씨도 여러 번 반복해야만 하는 어려운 안무 네. 아 그럼요 그쵸? 그럼요.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고 네. 근데 요즘 또퍼포먼스고 짧은 부분 따라하는 챌린지가 유행하던데 지민씨네 라이크 크레이지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 부분이 네. 있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일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Like Crazy 챌린지를 열심히 연습하는데 지민처럼 느낌 있게 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잘출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아, 그러면 자 이제 꿀팁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까 유재필 씨, 재필 네. 씨도 어 함께 어, 우리 챌린지를 예, 설명해 주시면서 네. 네네. 우리 지민 씨가 예예예 어, 예. 예. 예. 설명을 해주시고 제 씨가 따라하고 예아 우리 지민 예어 어. <웃음> 어,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예예 예. 자 <웃음>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일로와 <웃음> 네 선생님 아네어 <웃음> 네. 어, 혹시 이춤 혹시 아세요? 제가 원격 강의를 한번 듣긴 했는데요 아, 아 들어주셨군요 네, 근데 실물 강의로 네. 다시 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포인트를 아, 집어주세요 한번. 선생님 포인트를 네. 딱! 다시 한번 예. 알려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예. 자 처음에 자 오른발 네 왼발 오른발. 오른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예 선생님 네 오른발 갈때 왼쪽 어깨 올리고 <웃음> <웃음> 오른쪽 갈때 오른쪽 어깨 올리고 다시 오른쪽 갈때 양손 내리고 네 그리고 손 올리면서 머리 한번 쓸어주고 마지막에 네 고개 왼쪽으로 세번둘셋 <웃음> 선생님 이거 맞나요? 예. 이게 맞나요? 어? <웃음> 예 맞아요 <웃음> 선생님 이게 맞나요? <웃음> 예 맞아요 그걸 네. <웃음> 포기하시는 건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안무가 끝이 나는데요 같이 한번 근데 하...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여기에 Feel이 들어가야 되는 Feel이요. 네. 제필 씨도 f e e l 있잖아 Feel을 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본인만의 f 네. e e l 을 넣어주시면 은 네,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어,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 like Crazy 자,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 같이 우리 네. 지민 씨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웃음> <웃음> 저는 그냥 네. 이거 해야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네. 제잘 따라하는 학생이에요. 아 어, 완전 말을 안 듣는 학생이에요. 그치 그치 그치. <웃음> 아니 그러면 나 정말 지금 우리 지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할수 있다 하시는 분. 어, 해 볼까? 어, 어, 예. 어, 예. 어, 예. 어, 그래 그래. 우리 뭐다다다 우리 다 나올 수 있잖아. 세 분. 그 왜? <웃음> 자, 나올까요? 예. 네. 와! 선생님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웃음> 진짜. 어, <자. 웃음> 저기 지민 씨 어때요? 우리 다 지금 네, 네 분. 네. 잘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예.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음> 네. 음. 자 우리 그럼 지민씨는 앉아서 볼게요 예 앉아서 볼게요 예예예 yeah, yeah, yeah. 어, 와. 아니 그러면 지민 씨가 보시기에 네. 제일 잘한 분? 아 네, 네네 근데 분? 네 분이 다 훌륭해요. 아, 아, 네. 네. 네. 너무 잘하시는데 응. 아 선생님이세요? <웃음> 춤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웃음> <웃음> <웃음> 아 방탄 춤 선생님이세요? 와 정말 네, 장난 아니시던데요? 아 그래 벌써 선이 좀 다르죠? 예 네, 약간 어. 음 와. 네, 머리색과 옷부터 음, 네. 춤을 추실 것 같았습니다. 음. 예사롭지가 않아요 <웃음> 좋아요, 수고하셨어요. <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우리 오늘 그럼 여기서 우리 지민 씨, 세미 프리 파트 2 듣고 올게요. 우! <웃음> <웃음> <웃음> 지민 씨, 세미 <웃음> 프리 파트 2 듣고 왔습니다. 우!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많이 많이 많이 소화해 볼게요. 네, 네. 자김지현씨가 지민이의 운동 루틴 알려주세요. 오우. 어, 운동 루틴 있나요? 요즘에는 음. 운동을 안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할때할때할 때. 할, 때, 할, 때. <웃음> 할 때는 네. 보통 이제 밖에서 뛰는 음. 거를 많이 했고요. 어디서 뛰요? 어전 <웃음> <웃음> 전 주로 이제 한강 많이 뛰고. 한강 네. 딱 기다려. <웃음> 예. 네. <웃음> 어, 그그 그, 그 넓은 한강, 그긴 한강. 이제 한 다른 쪽으로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웃음> 네, 그리고 막네 네, 회사에서 아, 알려주시는 분들이 음. 계셔서 예. 배우고 그렇게 하는 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도 좀 몰아서 하시는 편? 활동기에? <웃음> 아, 활동기에 오히려 못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아, 그렇지. 어. 네, 이 게을러지더라고요. 음, 음. 뭘. 이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아, 아 힘드니까 네 귀찮아서 음. 쇼파에 누워있고 아 허락만 되면 그냥 맛있는 거 이렇게 예 라면이라도 끓여서 가고 <웃음> <갖고> 가고 싶네 <웃음> 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하고 네네네 그렇죠? 공복에? 네네네 공복에 달리기 한강 달리기 예 <웃음> 아니 그럼 그거 알려주세요. 네. 주로 어, 아침에요, 저녁에요. 달리기 아니 그그 그 정도는 그런가 그 정도는 주로 아침 달리기인가 저녁 저는 보통 이제 새벽에 새벽 이거 네, 아... 했었던 것 같아요. 새벽은 못 일어나. 새벽 은 세시 시간까지 비밀로 네. 하겠습니다. 네 석인주 씨가 네석 인주 씨가 치민 씨한 음. 평생 춤 혹은 노래 하나만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음. 춤 노래 중에 뭘 선택하실 건가요? 야 이거는 어, 어... 음. 어 제가 부족하지만 고라라고 하면은 노래를 선택하고 싶은데 어어 어... 그렇게 좀잘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 노래 네잘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되게 생각하게 되네요. 와, 이게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잘하게 되는가 봐요, 그렇죠? 음, 백인하 씨가 아, 이거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다른 요정들이 <웃음> 어, 다른 요정들이 질투해서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게 사실인가요? <웃음> 추락한 건가요? 자발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제발 답해주세요. 어. 아 요즘 이제 소위 아, 그걸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주접 댓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거에 잘 웃는 편이세요? 어예 가끔씩 충격을 받기도 하는데요. <웃음> 어, 이 정도까지는 <웃음> 네 그런 게 있는데 예. 어때요? 쫓겨났어요? 추락이에요? 자발적이에요? 뭐예요? 어 저는 음. 프리다이빙으로 네. 자발적이네 네, 자발적으로 예, 예. 네. 떨어졌습니다 네. <웃음> 어, 김하은님이 네. 응. 네, 이번에 컴백하고 출연했던 지미 펠러쇼가 굉장히 바, 반응이 뜨거웠는데 네. 특히 지민이의 영어 실력이 일쑥 늘어서 날렸는데 네. 혹시 지민이도 너도? <웃음> 아. 너도? <웃음> 네, 그 광고 많이 나왔던 거. 됐나요? 네? 영어 때문에 늘 고민인데 영어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 사실 네 열심히 외워서 한 거였고요. 어, 어, 사실 이게 열심히 해도 빨리 늘지가 않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저도 방법 좀 알려주시면 네.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 나도? <웃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이렇게... 어. 너무 뭐랄까 이게 여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또어막그 별명 얘기할 때도 굉장히 그 사회자도 이렇게 으쓱하게 만들고 이런 매너가 <웃음> 네. 어 자랑스럽고 막어 너무 좋더라고요. 어 박수. 감사합니다. <웃음>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엔 더좀 능숙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어,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유리씨가 네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제일 긴장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디오 오기 전에 무슨 생각으로 왔어요? 음. 아 사실 음방 활동하는 게 가장 긴장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어, 팬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게 되게 오랜만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눈앞에서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게 갑자기 덜컥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었고 어, 라디오 오기 전에는 정말 어네어 네, 어,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음. 잘할 수 있을지 손에 땀 크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네, 1리터 쏟았습니다 <웃음>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 뭐뭐 뭐 먹었어요 어 아직 공복입니다 어 정말 <웃음> 지금 물만 응, 물만 드시네 예 괜찮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어떻게 어 괜찮아 어, 어, 괜찮아 아직 아직 <웃음> 아 끝나고 같이 밥 먹기로 했기 때문에 아우 괜습니다아 아, 끝나고 했지. 뭐 먹을 거예요? 어? 어 저... 아니 저아무거나먹어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아왜 그런 거있잖아 너무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가 오늘 끝나고 라디오 회식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오랫동안 같이 했던 이제 작가분도 떠나시고 그래서 이제 송별회겸뭐 이제 또 BTS 이제 지민 나와서 이제 이게 여러분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또 너무 할 일이 많았어요. 이게 한두달 전부터 이제 한 프로젝트니까 아. 그렇잖아요. 막뭐 몇천 명에서 사연 다 고르고 막 하고 일,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또 이제 식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민이 보고 같이 가자 그래 볼까? 막 그랬어. 근데 막 웃었어요. 웃어요. 우리 여러분 웃으세요. 해.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민 씨도 맛있는 거 먹고 그 네. 지민이는 참그 식사 같은 것도 네. 편하게는 잘못할것 같아. 집에서는 편하게 하겠지만 이렇게.. 아, 밖에서요? 예, 예, 그렇죠? 어, 어, 저 굉장히 편하게.. 어, 네. 어떻게 편하게 요 어디가는 어느 어디 가는지까지는 네. 좀 그렇고요. 편하게 해요? 진짜? 네, 네, 정, 정말 편하게 하고 음. 밖에서는 또 이게 또 예, 굉장히 또 편한 인상이라. 아 어. 네. 어. 네. 네. 어. 아닌데 시, 식당 이제 주인분들이랑도 편하게 얘기하면서. 예, 예. 예. 아까, 아까 예. 주로 단골 식당을 많이 가는구나. 네, 네,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제 옆에 계셔서 이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오그 진짜 아우라가 있네. 뭐 그냥 평범한 얼굴이라고 하지만 허? 아니 진짜 피부가 아니 제가 아까 허? 지민아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했더니 어 자기 요즘 최고로 나쁠 때래요. 그치 피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팩도 했습니다. 허? 아까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어 저는 팩 팩? 1일 1팩? 예 1일 예. 1팩 예, 해보려고 노력하고 아 예. 그럼 그냥 2일 1팩이구나 어, 진그었습니다 <웃음> 아, 네. 아 근데 피부도 그렇고, 어우, 너무 예쁘네. 예.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사실 상대방 어떻게 리액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민망하고 이러실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이렇게 그냥 탄성진 탄소를... <웃음> 진, 진짜 잘생겼네. 예. 예. 그래,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너무. 근데 아니 자꾸만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제일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또 방송에서 또 너무 잘생긴 얘기를 하면 또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너무 또 이제 어떤 음악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또 근데 뭐할수 없어 어떻게 막 나오는데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예? <웃음> 음악적으로도 막 그거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아 그거 다른 데서 많이 했으니까 좀고만해서 해도 왜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막 그런 지경이네요 예 이해 <웃음> 예, 부탁합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웃음> <웃음> 자 김주성씨가 네, 어, 혹시 알고 있나요 지민 파트를 노래방에서 따라 부르기가 어렵다는 것을요 <웃음> 어... 고음 발성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유니크한 음색을 유지하며 고음으로 편안하게 불러줘서 늘돌라요 아우... 저도 굉장히 제 파트가 너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연습을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민 씨 음색이 정말 독특하잖아요. 깔깔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정말... 어, 예쁜 말도... 어, 어. 봐 떨어지게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계신 거예요? 아, 틈날때 받고 음음. 이제 저희 이제 프로듀서 형님들께서도 많이 봐주시고 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노력하다 아니면 타고났다. 어전전 전 노력은 확실히 저는 타고난 쪽은 아니 절대 아닌가요 아, 네. 대부분 천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네. 타고났는데 거기에 또 노력과 노력 그니까 그 데뷔 초에 비해서 음색을 바꾸기 위해서 뭐좀 노력한 부분이 있으시죠 네. 네 너무 이제 그쪽만 매달려서 지금까지 예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어좀 아무래도 뭔가 팀 안에서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색을 연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웃음> 어, 안녕하세요. 네. <웃음> 그래요. 참 저는 지민 씨 하면은 그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고 자꾸 듣고 싶고 빠져들게 되는데 별가루라 <웃음> 예. 상리히 <가나리아. 웃음> <가나리아. 웃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음, 우리 지민 씨의첫 솔로 앨범 페이스의 수록곡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언론 네. 네. 듣고 사부 준비할게요. 보실 수 있어요? 아주 가깝게요. <웃음> 그대와 함께 <웃음> 언제나. s <XPS> p 파워 F.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라이크 like 크레이지 솔로로 컴백한 BTS 지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고요 SBS 라디오 공식 너튜브 에라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또 여기 와 계신 우리 방청객을 꽉 채워주신 여러분과 우리 지민과 좋은 시간들 나누고 있어요 예. 재밌습니다 네, 지민 씨가 더 우리를 웃기게 해주네요. 그렇죠? <웃음> 어, 표정 같은 거잘 따라하네. 네. <웃음> 아니 요즘 네. 제가 음방을 하면서 음. 팬분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어, 표정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전하고는 굉장히 표정이 다르죠. 네. 어,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신데 뭔가 말과 표정이 굉장히 반대되는 <웃음> 어, 너무 좋아요. <웃음> 어? 그 표정 어떻게 하시는 <웃음> 거예요? <웃음> 맞아 요즘은 진짜 네. 그러네. 오, 굉장히 관찰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좋으면 화가 난다? <웃음> <웃음> 어? 웬일이? 어? 무슨 일이니? 지민이... <웃음> <웃음> 맞아요. 네, 자 사부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아 어, 지민 씨첫 솔로 앨범 이름이 페이스인 만큼 네. 어, 우리 아미 팬분들이 아는 지민 씨의 모습이 어떤지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명 아미가 생각하는 지민의 페이스. <웃음> 자, 이 코너를 시작해볼 건데 지민씨 앞에 지금 OX 표지판이 보이죠? 네, 여기 네. 있습니다. 자, OX, 네. 네. 자, 이 모습이 맞다 싶으면 뭘 들어야 될까요? 예. 자, 아닌데 싶으면 X, 네. 자,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변했다 싶으면 뭘 들어? 옳지. 예. 자 <웃음>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네, 자, 그럼. 사안을 소개해 볼게요. 네. 어... <웃음> 백수리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지민이의 진짜 모습은요. 강경 소주파입니다. 지민이가 말랑콩떡 찹쌀떡처럼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의외로 알코올 취향은 독에요, 독에. 제가 생각하는 강경 소주파. 지민이의 모습, 이거 맞나요? 자, 강경 소주파. 지민이 맞을까요? 하나, 둘, 셋. 소주파. 예 yeah. yeah.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아 빨간 아 뚜껑. 아 요즘에 빨간 뚜껑 어, 괜찮더라고요. 아 소주를 좋아하는데, 네. 음. 예. 어, 그 언제 드시려고 그러는지. 드시면서 <웃음>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웃음> 아니 사실 어, 우리 지민 씨가 이제. 정말 소주파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주 뭐 좋아하시는지 알아 안주? 김김 정도면 맞다. 네. 거의 안주를 안드 드시... s 네, e 이게 밥이랑 e 이 k i 이 Jongdom and Mata. Andrew, Andrew. a n d 사실 진짜 n 주가들이 안주 안안잖아요 근데 이런 이이에서 배 불러서 술덜 마시게 될까 봐. 아, 그쵸?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잘 마시지 어, 않습니다. 그건 예, 예. 아 그럼 아 그럼 왜 안주를 잘안 먹어요? 그냥 딱물할물한잔 아, 소주 한잔 이게 딱 좋은. <웃음> 아니 또 생긴 건 아이돌이여 가지고 <웃음> 또 술은 또딱술또와 <웃음> 예. 어. 예? 상남자. 상남자. 상남자! 상남자네! 아닙니다. 하남자입니다. 제보내면 에 매운 불땡 비빔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네, 요즘도 자주 먹어요? 어, 요즘에는 어 굉장히 또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어... 네,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럼 이제 활동이 끝나면 조금 먹고 아! <웃음> 네. 곧입니다 곧. 네. <웃음> 자 네.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웃음> <그댄 곁에 없지만 웃음> 자 윤수경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지민이는요 지민 투데이라고 할 만큼 느릿느릿한 우리 지민이 아직도 행동이 많이 느린 지민이의 모습 실화인가요? 거북이 지민이 맞을까요? 하나, 둘, 셋 <웃음> 그래요 지민씨가 네. 음그 지민투데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별명이에요? 어, 잘 뭐, 모릅니다 지민투데이? 지민투데이가 지민 뭐, 뭐예요? 아, 뭐예요? 이게 이제. 지민 아, 지민 됐다. 아, 지민이 지민했다. 지민이 지민했다. 아, 지민이 지민했다. 맞나? 음, 맞아요? 음. 아. 그러면 지민 씨가 얼마나 느려요? 한 시속 시소... 음. <웃음> 한뭐한 3, 3, 4km 나오지 않을까 뭐 그래도.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좀 느린 거죠. 네. 음. <웃음> 아좀 느린 거 같긴 어... 해요. 예전부터 좀 그랬는데 그래도 가끔은 빠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빨라요? 뭐 <웃음> 어, 도망갈 <도망가니>? 때. <웃음> 음. 뭐 지각했을 때라도. 어. 어어... 늦잠 잤을 때라든지. 어. 어어... 화장실이 급할 때라든지. <웃음>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느긋한 편이에요. 아니면 느긋하진 않은데 행동만 느려요. 다 느린 거 같기는 해요. 어어, 그럼 느긋하네. 네. 어... <웃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어 근데 주변에서 그러면 네. 지민아 왜 이렇게 느려 좀 빨리 행동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 매우.. <웃음> 어? 그래?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느릿느릿한 게 너무 지민이 매력이잖아요. 네. 예. 어, 사실 찐찐들은 음. 답답해하죠. 어... 들어가서 씻는 거부터 해야지 아. 그 사이에 뭐비 속옷도 좀 많고 예. 누워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아느린느릿집좀 느린. 예. 음. 치우고 살아라 이러면서 <웃음> <웃음> <웃음> 어머니도 그렇고 예. 예 많이 혼납니다 2029님이 지금 일부러 천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음> 예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말하지 않고 좀 천천히 말하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우아해 보이고 좀 편해 보이고 근데 선배님 예. 스타일도 약간 우아하게 느린 느, 느린 저는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어서 조금 조급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좀 하는 편이에요 아. 예. 저, 저도 저뭐그 정도예요 <웃음> 자 그러면 음, 다음 사연 자큐 <웃음> <그든 곁에 없지는 웃음> 음, <웃음> 최유정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지민은요 귀신을 엄청 무서워해요 무서운 놀이기구도 못하고요 공포 영화 같은 건 눈을 감고 도 보지 못한답니다. 자, 이번에 쫄보 지민이의 모습을 제보해 주셨는데 아직도 공포 영화를 못보는지 자, 하나, 둘, 셋! 오! 아, 정말요? 저는 지금까지도 의문이 참 많은데요. 놀이기구 같은 걸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 그리고 거기다가 왜 돈을 허비하는지 도저히 저의 입장으로서는 어. 왜 만들고 왜 타는지 아, 그 엄청 공포스럽구나. 그냥 어 원리서 봐도 저건 왜 저기 있지? <웃음> 그럼 그럼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귀신 얘기해 줘야막 이렇게 졸으잖아. 그런 건뭐 생각할 수가 없네. 아니, 그런 건또 괜찮은데 어, 아 괜찮아요.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이제 고어물이라고 하죠. 예. 약간 그런 좀 잔인하고 이런 거는 또 음. 생각보다 별로 괜찮은데 그 마네킹 같은 인형 이런 거를 좀 무서워요. 어어. 아 마네킹. 네. 어 뒤에 뭐 이런 거. 어. 네. 시민이 안 놀래고 뚜만 놀래. 느려가지고. 아 네. 아 어, 네. 아니 근데 우리가 공포 영화가 싫은 게. 뭐그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도 막그 사운드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얘가 못했는데 뭐가 확 올라오고 이런 게 치는 거아 그쵸 그렇죠. 그 예. 소리 크게 들었고 응, 응.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해요 이제 이제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머리 마네킹이 있잖아요 아, 볼 아, 그래. 때마다 입 예. 경계하면서 들어갑니다 아 이게 지금 경계에요? 네. 어. 쳐다볼 것 같고 <웃음> 아 그래서 지금도 어, 네. 난 무섭다 아, 이해 안 됩니다. 네. 그럼 밤에 엘리베이터 타는 거 무서워요? 아파트에서? 어어안 그랬던 거 같아요. 어 그건 네. 또 괜찮고. 네. 근데 뭐 <웃음> 건물마다 다르죠. <웃음> 그러네. <웃음> 네. 그러네요. 네. 하여튼 나중에라도 볼 생각은 없고 공포 영화요. 예, 예. <웃음> 그걸 왜 봐요, 그쵸? 네, 그, 어, 그쵸? 스릴을, 스릴을 즐기는 편은 아닌 거야. 번지점프 이런 건 싫어. 어. 저, 아, 여, 건... 여기서 얘기하자면 예. 예전에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예. 이제, 이제 팬분들이 보시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팬들 보니까, 아. 좀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웃음> 제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진짜. 아까 팬분들 위해서는 목숨을 권해요. 오오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하더군고요 예. 그래서 했네요? 예, 울었죠 또. 그래. <웃음> 다신 안 압니다. Yeah. <웃음> 예. 자 그러면 다음 지민의 페이스 사연입니다. 신승우 선배님. <웃음> 그댄 곁에 없지만 지금 은경씨가 보내주셨어요 우리 지민이는요 웃을때마다 앞이 안보인데요 눈동자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앞이 안보이는 지민이를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웃으면 앞이 안보인다는 지민이 맞나요? 하나, 둘, 셋. 오. 오. 오. 뭐라고요? 아니, 아니 이럴수 있을 것 같아. 어? 아, 운전하는데 아. 웃 웃으면 그럼 어떻게 앞이 안 보이면? 자 이게 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데요. 아. 어, 어 이제 상대방이 보는 입장에서 <웃음> 저를 봤을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웃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 네? 어, 느끼, 느,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조금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거짓 보여요. 근데 가끔 안 보일 때가 있겠네요. 아 근데 지민 씨가 웃을 때 눈이 이렇게 반달처럼 접히는 게 진짜 지민 씨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게 데뷔 때도 딱이 웃음이었잖아요. 네. 이 웃음을 훔치고 싶어하는 멤버 있지 않아요? 와 지금 너무. 지금. 그러면 말로 할 수가 없지. <웃음> 아 그런 건가요? 네 말로 아. 할수 없죠. 오 예. 본인 본인 생각할 때 눈웃음이 네.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죠. 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유일하게, 그래도 제가 저한테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쌩. 음. 쌍... <웃음> 조용히 하세요. 정숙하세요. <웃음> 진짜, 진짜 웃는 모습이 예쁘네요. 어떻게 웃으면 안 보여요? 보이죠? <웃음> 예 보입니다. <웃음> 자 그러면 다음 지민의 모습 알아볼게요. 예 선배님. 930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지민이는요 똥손이에요. 복불복 게임을 하면 늘 벌칙에 당첨되는 아이고요. 가위바위보도 평생 열 번은 이겨봤을까 싶어요. 우리 지민이 아직도 똥손이에요. 자, 똥손이라는 지민씨 모습 얘기해 주셨는데, 자, 정말일까요? 하나, 둘, 셋! 오 자, 해봐요. 자, 가위바위보! 재판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아 다시? 가위바위보 똥손 아니네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영 완승. 와! 아 근데 뭔가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야, 아니야, 나 절대. 아 그처럼 내가 뭐 어떻게 마음을 이겨?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했을 때는 지민이도 주먹, 나도 주먹 냈을 때예요. 와, 근데 워낙 이렇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나요? 아니 오늘 네. 하정이 누나 처음 이긴 거야? 어. <웃음>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돌잔치 온 기분. 약간. 돌잔치 주인공이 된 기분인데 어, 뭔가 어.. 네.. 어.. 와.. 와.. 와.. 이렇게 가위바위보에 완승을 하신 우리 지민씨 아 네.. 벌써.. 아시죠? 예.. 아.. 네.. 또 컬투 기다리는 시간이라서.. 네.. 우리가 급하게 이제 코너까지 마련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자 우리 지민씨 어 네. 오늘 함께한 소감 얘기하면서 마무리 또 해야 돼요. 또이 네. 또 스튜디오도 빼줘야 되고 네 우리 지민씨 어떠셨어요? 네아 너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또 선배님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또 네. 너무 행복했고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좀 편안하게 얘기할 기회가 팬분들이랑 많이 없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한 거에 비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네. 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진짜 우리끼리 막오손도좀 그런 어, 토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어땠는지 아니 너무 음. 좋았습니다. 예. 아이고 눈웃음 <웃음> 아 어, 너무 행복하네요. 예. 한 남자입니다. 예. <웃음> 그러니까 정말 어, 이렇게 어, 의연하고 점잖은 쪽을 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고 너무 기분 좋네요. 자 BTS 지민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아, 예, 저야말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사랑 감사합니다. 보냅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요. 지민씨 라이크 크레이지 영어 버전으로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앞으로 또 만날 수 이, 이, 이, 있겠죠? 아이 그럼요 네. 자 자주자주 만나요 네. 자,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와주신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안녕 <웃음> <웃음> Watch me go. Now I sink down all alone. Away. Where am I? A dark c a z e clouding on my eyes. e o e o e o